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일단은 제 스캐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정확히는 발견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채굴로 할게요. 여기는 될까요? 어, 되네요. 다행입니다. 그 그래, 이쪽은 어때요? 자 이쪽에 실리콘 마이 어 지워지고요 여긴 뭔데 뭐 워터 익스트랙트 파워가 부족하죠 그러면 방법을 씁시다 이쪽에 허브를 좀 늘릴게요 여기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설치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워야겠죠 음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예 보시면, 그, 저장고가 생겼어요. 저 연구 끝나서 그런 건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하나씩 지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바로 다른 연구를 합시다. 일단 배터리 먼저 연구를 할게요. 이거 한 다음에, 바로, 그, 이 기후에 관련된 테라포밍 미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를 보낸 이유가 뭘까 일단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죠 뭐 이런 거는 너무 인간적인 철학적인 대답이고 I 이렇게 합시다 to carry out this a 와 amazing. 여기 보세요 무서워어 여기 알루미늄 생겼네요 아 다행이죠 이렇게 지어주시고그 다음에 이쪽에 카본이 생겨났죠 그래, 이거 좀만 기다리면 돼. 여기에 있는 건물 만들어주면 될 거야. 좀만 기다리렴. 자,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허브 만들어졌고. 예, 입군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유지보스 센터 범위 안에 들어가나? 어, 들어가네요. 가본 들어가죠? 그러면 얘도 미리 지어놓고 이렇게 할게요. 얘 만들어지면 어차피 커버가 될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받아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어디보자. 잠깐만요. 제가 콜로니 2레벨까지 연구했었나요? 아직 안 했죠. 기다립시다. 일단 배터리 먼저 연구한 다음에 콜로니를 연구할게요. 아니지. 콜로니를 먼저 연구합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34%. 100% 되면 어, 도착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먼저 순서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이쪽에도 카본 마인 완성됐고 어, 별일 없죠 그래요 이러면 됐고 자 자원들이 이제 조금만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스캐너를 좀더 늘리냐 만약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스캐너를 늘릴까요? 아니 굳이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플레이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스캐너가 그 스캔을 진행하면서 그... 연구 물품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몇 가지를 얻어낼 수 있어요 뭐 내용이라던가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연구 포인트라던가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어디 보자... 음 좋아요 여기 물 발견됐죠? 물도 중요합니다 전기가 부족하다고 말도 안 돼요. 일단 솔라팜을 여기까지 배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허브로 좀 길이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허브 먼저 길이 늘립시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이렇게. 전기가 어디서 문제가 된 거지? 나 이쪽에도 하나 지을게요. 오케이. Okay. 자 우선순위 올리고. 점점 자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 화학물질이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얘는 금방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빨리 추가적인 자원을 찾아내긴 해야 돼요. 아, 이거 완성이 됐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카본 마인 만들고, 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 허브를 섞어야겠죠,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웃음> 잘못 지었죠. 하나 더 지읍시다. 뭐 방법이 없네요. 자, 이렇게 지울게요. 뭐 차량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가문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내부적으로 탄생이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0명에서 101명으로 늘어났죠. 다시 배터리 연구합시다. 배터리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러면 수용량이 100에서 25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만드는 것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팩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부드 팩토리 여기다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헉! 알루미늄 발견됐어요 보기 좋죠? 여기는물 발견됐고 가져갈게요 또 다른 데는 카본 있고 카본도 이제 얻을 수 있죠. 이아 메인터너스. 메인터너스가 문제죠. 단 이쪽에다가 지어놓을게요. 여기다 지어야겠죠? 현재 우선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놓고또 전기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솔라팜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그 윈드팜 있죠? 이런 것도 지어놔도 상관없어요. 지금 바람이 좀 세게 부는 편이라 100%가 됐는데, 이런 거 한두 개 지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사이에다가, 하나 지어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배터리가 완료되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배터리 지어가지고, 정전사태를 대비합시다. 자, 콜로니들, 아 콜로니스트 도착했어요. 자, 200명 됐죠? 좀만 빨리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키면돼 괜찮아 오케이 수용량 다 채웠고 이쪽으로 몰려오시면 돼요 다시 돌아간거 아니겠지? 팬딩 디파처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이쪽으로 와 그냥 이쪽으로 와 자, 한명이 올겁니다 아... 떠났어요 하... 머리 아프죠? 아2 0 0여명될수 있었네 다음을 계약합시다 이제 연구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져도 저희가 속도를 더 빠르게 낼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알루미늄이 계속 부족하다는 거아 캡시다 캐야 돼요 자리 안 나죠? 그때 아시겠지만 허브를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놓고 마인을 설치할게요 오케이 자유지보스 범위에 해당되겠지? 당연히 될거라 생각돼 오케이 얘만 안되네요 나중에 이쪽은 어떻게 커버하던가 할게요 이쪽도 유지보스 센터가 전기가 부족하네 솔라팜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킬게요 오잇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부족하죠? 자한명 죽었어요 지금 199명으로 떨어졌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단번에 도착 예정이 어, 어느 정도 되니? 돌아가는 거니? 음... 어떻게 할까요? 좀더 받을까요? 아니면 중단하고 다른 미션 할까요? 근데 지금 다른 미션 연구된 게 하나도 없잖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오케이, okay. 배터리 연구됐죠?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다른 걸 연구합시다. 이런 아이도 있죠? 연구할게요. 자, 스캔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작업한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스캔 어디있지이 아이죠? 아, 좀만 더 쓰읍 만들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거의 다이한 부분은 다 차지를 한것 같아요. 그쵸? 이런 자원들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런 거 아마 색깔을 봤을 때 밀이라든가, 아니 물이라든가 그쵸? 광석이라든가 이런 거죠. 나중에 저 부분을 차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운석을 떨어뜨리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돼 우리가 그건 좀 고민을 해야돼요 더 발견한 자원 이 있습니까? 그거 없죠 다 이렇게 대기하고 전기만 좀더 신경써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를 중간중간에 설치할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만약에 대비해서 한 여섯 개 정도 지어놓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자, 연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될 게 뭐가 있을까? 스페이스 쪽으로 갑시다. 에디셔널 랜딩 사이트.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병행 운영이 가능할까요? 아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걸좀 막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일단은 한 단계 넘어갑시다. 일단 사람들 최대한 채울 때까지 받아들일게요. 일단 여기서 뽕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주를 가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전기 얼마나 모았니? 아직 모으려면 뭐 시간 걸렸죠. 여기는 채워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 아무래도 반전소는 좀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가 한번 지어보죠. 여기다 지어볼게요. 아, 유지 보수 구간이 아니구나. 여긴 어때? 어 여긴 되네요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행성 온도 올려주는 거고 이거 먼저 연구해볼까 음. 아, 여기를 먼저 연구하는게 낫겠다 호잇! 이렇게 합시다 자또 전기가 부족한데 솔라팜을 좀 만들어보자 일단 여기까지 지워놓을게요 됐어 아직까지 발견된 자원은 없죠? 기다릴게요 사실 하나 더지으면더 더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긴 한데 빠르게 확장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건 좀 자제를 합시다. 3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자몇 프로일까요? 자그 다음번 인력들이 한 80% 있다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한 50명씩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00명이라던가. 그쵸. 이거 한 후에 얘도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미션들을 하나둘씩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이게 에디셔널 랜딩 사이트라는 게 있죠. 이 위치마다 뭐.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쪽 빨리 가고 싶다. 여기 완전 명당이죠.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그쵸? 그거 기억합시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자 배터리 가득 찾고그 다음에 다른 것도 가득 찾고 행복합니다. 지금 화카스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화카스를 어떻게든 좀 땡겨 와야 될것 같은데 그쵸? 보이지 않아요. 머리 아프죠? 그냥 스캐너를 하나 더 지읍시다. 빠르게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게 나눠질게요. 자, 2레벨. 이 키네틱 에너지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움이 될것 같아요. 드라이아이스 CO2, CO2. 음. 1500을 만들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차근차근 해야겠다 그냥 이쪽 라인을 진행하는게 맞겠네요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하고 아 이건 아니구나 나중에 하겠다 뭐야 이거? 음, 처음 보는 거네요 이건 한번 지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엘리베이터 개념인가?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좀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방향을 바꿉시다 바이오테크 중에 이 아이 있죠? 아니야 이거보다는 기후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런 거 선택을 할게요 기후 먼저 바꿉시다 자 도착 예정입니다 온 중이죠 한 300명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원 발견 안됐죠? 얘도 스캔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좀 시간이 걸려요 두 개니까 그래도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겠죠 오케이 자 여유 있어 허브를 좀더 만들게요. 이렇게 만듭시다. 헉, 잠깐만 이런 데가 이 생겼구나. 자 알루미늄 또 생겼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고 근데 파워하고 메인터넌스 둘다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또 머리 아프죠. 그러면 팜을 좀더 말린 막그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투 파. 너무 멀다? 일단 여기다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다 설치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네요. 일단 여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유즈보스 센터, 팩실리티도 음, 걸쳐서 그런거네요. 여기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전기가 모자는 느낌이요? 배터리가 많긴 한데 쓰읍, 불안불안하죠. 자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윈드터빈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이죠 효율 올라가고 있죠? 쭉쭉 올라갑니다. 보기 좋아요. 그래서 얘들 언제 오나 30% 남았고 얘네 한번 받고 이제 받는 사람들을 이제 그만 받고 다른 거 연구를 합시다. 트라포밍 이뭐 관련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도착했다는 얘기죠? 기대가 됩니다. 자 빨리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야 근데 황물질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쵸?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데? 황물질 너무 많이 부족하죠? 쓰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해요. 메인터넌스는 만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응? 거리 또 안다? 말도 안돼어 이거는 좀아 실수했죠 카본 하나 지어놓고 이쪽도 그냥 타워 하나 더지어야겠다자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유즈보스 센터 같이 지어놓을게요 어차피 둘이 거의 1대1이죠. 관계가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 여기 횡한 데가 좀 있으니까 허브로 좀 채워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브로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니? 왜 아무것도 안아 음.. 받지 말까요? 으아.. <웃음> 짜증난데.. 자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다른 거 먼저 합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먼저 할게요. 자원들은 많으니까 이런 것들 금방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런 거를 하나둘씩 완료할 때마다 그.. 테라퍼밍에 도움이 돼요. 우리 아예 어디 갔니? 여기 있죠? 뭐, 재료는 있으니까 금방 완료가 될 거예요. 어, 윈드터빈도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자원 발견된 게? 어 그래요. 케미컬 플랜트 하나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다른 자원들은 아직 안 나왔죠. 기다립시다. 기다려야 돼. 나이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여기에 운석만 안 떨어지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 운석이 떨어지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건물 해체시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슬프지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연구진행도가 어떻게 됐죠? 음 금방 될것 같네요. 자연구과제 하나 완료됐고 온실가스 이거를 지구로부터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도움이 분명히 될거예요 차근차근 할게요. 이런 것까지 한 다음에 에디셔널 랜딩 사이트나 그런 거 연구하면 좀 안정적이게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대기가 안정되면 운석이나 그런 게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그렇죠 음. 이거는 연구 과제고 이제 더 자원 안 보이죠? 그런 것 같아. 혹시 보니까 체크해 봅시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안 보이네요. 음, 기다립시다. 위의 지역은 좀 리스크가 크긴 한데 난 바로 넘어가진 않을게요 연구속도 나름 빠르죠 250명이나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과제 한번 봅시다 거의 다 완료됐죠 Okay. 이거는 방금 연구한 거고, 이거죠. 자, 퀘스트 하나 완료됐으니까 이제 다른 거 연구합시다. 이하이죠. 이하이 EI 연구할게요. 이런 거 하나, 둘씩 연구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데 일단 기다려야겠죠. 이건 또 뭐야? Amy, this is Houston. Go ahead, d r Foster. Mars's orbit is intersecting comet debris soon. Expect a meteor shower. 아, 잠깐만, 뭐라고? 아, 씨, 저희 개지 쪽에 메터 샤워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것 좀 걱정이 됩니다. Yes, you'll need to stay alert until Mars builds up an atmosphere to counteract the meteors. For now, you should take precautions to keep damage to a minimum.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 나도 배터리 좀몇개 만들어 놓자 난 지금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죠 오케이. 여기도 여들어만읍시다 오케이 재난이 언제 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릴게요. 기한 맞춰야 된다고? 자, 이거 봅시다. 기한 맞춰야 되고 온도는 어차피 제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뭐 금방 될것 같긴 해요. 일단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과제 진행 중이지 볼게요. 음 얼마 안 걸릴 것 같네. 오케이. 또 전화 왔어요자첫 번째 연구 완료됐고 그래 이거 이거 연구하는 게 낫겠다. 그냥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에이미 Nathan here. Do you c o yeah, 들려요. 야, yeah, yeah. 여기 알또 생겼죠? So, 보기 좋아요, 이거. 음, 저희 지금 연구 미션 안못 하고 있죠? 해야 될까? 니다을알다 네, 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 e 니 i e a o a t i e n i e d e to first you'll need to research 음제 생각엔 말죠 그 연구를 해야지만 뭐 새로운 건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중단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해야 될것 같죠 이거 먼저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쪽에 알루미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챙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챙겨줄게요. 오잇! 야, 자원이 많아지니까 행복하죠? 또 닥터 포스터한테 연락이 안 돼.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어? 잠깐만. i 아, 그 이미 미션 완료 했잖아. 그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자 이것도 지금 연구 중이에요, 저희. 자 이거 빨리 연구완료하고 여기 남은 미션들 빨리 처리할게요. 오케이. 이거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거 합시다. 아, 둘다땡기긴 한데. 그래, 이게 낫겠다. 압력을 올리는 거에 물어볼까요 아니면 기, 그 온도를 올리는 건 물어볼까요? 온도 올리는 건 알고 있어 압력 올리는 거 한번 물어보자. What are your suggestions for raising the atmospheric pressure? Aero-braking is a good one. It involves guiding asteroids into the upper layers of the planet's atmosphere. This causes them to burn up and subsequently release their gases into the air. Certainly plenty of asteroids to choose from out there. We'd like for you to aim with the ones with CO2 deposits, of course. That'd be one way to increase the density of m a r s atmosphere. 음, 이도를 올려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좀고민이네요 자뭘 먼저 할까요? 에디션 랜딩 사이트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새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아 어떻게 할까 이걸 먼저 할까 아니면 다른 걸 먼저 할까 그래 나얘 먼저 합시다 얘가 간단하니까 일단 위성 먼저 고칠게요 그러면 통신이 좀 개선이 되니까 별 문제 없겠죠 저거 먼저 처리 하고 그 다음에는 음. 다 위성에 관련된 얘기죠. 위성에 관련된 거 먼저 처리를 합시다. 야, 문제는 주변에 지금, 그, 메테오. 메테오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운석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데 좀 무서워요, 이런 거. 자, 다행히 저희 기지를 빗나가는데, 이거 맞으면 많이 아프겠죠. 다시 부셨다가 재구성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It is an annoying distraction from the mission, but easily fixed. If only it were me and Mars. 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에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 줄게요. 이거죠.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빨리 띄울게요. 아, 잠깐만. 뭐예요?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우리 기지 어디고? 아 머리 아프죠? 머리 아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정리할게요. 이쪽은 정리할 수밖에 없어. 자 정리할게요. 아이고! 고칠까? 잠깐만. 에이.. 그냥 고칠 거 그랬네. 뭐 어쩔 수 없죠. 자, 지금 허브가 많이 없어졌어요. 허브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건설 해야 돼요. 일단은 이쪽에 몇 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둘 여기 셋 일단 이렇게 할게요. 좀만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유지보수 범위라던가 그런거 체크를 해봅시다. 다 커버 가능하죠? 아이 잠깐만. 하... 아 머리 아프죠. 갑자기 이런식으로 좀 빡세게 다가오면 감당이 안되죠. 자 이것도 완료했고요자 이거 진행해볼게요. 자 우리 행성 어딨죠? 있죠? 여기있죠일 이거는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수리하던가 해야겠죠? 기억했다가 다시 만들게요 자 리빌드 있죠? 리빌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 팔았다가 다시 짓는 것보다 한절선 방법이 없죠. 아, 포스터 선생님,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것도 거의 다 완성이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미션이 얼마 안 남았어요. My plans did not work out exactly as e x p e c t e 주변에 남는 자원들이 있을까요? 잠깐 여기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자, 보호 하나 더 짓고 여기도 하나 쓸게요. 갑시다. 주변 자원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 잠깐 스캔이안 보이는데? s 스캔이안 보이죠? 스, 스캔 a c 하나. 아, 하나 없어진 것 같아. 하나 더 집시다. 스캔너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아왜 이렇게 전화 많이 와요? 나 바쁜 사람이야. 아그 알고 있어. 내가 완료했잖아. 자. 어, 이건 또 뭘까요? 엘왜아래왜 뭐,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이금 뻗은 건가이 그런 이 같죠 일단 에이미! 에이미! 에이이이 에이미! 에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 전기도 많이 부족하고, 저 복구시켜야 는데일 봅시다. 어디 보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게 은근 많죠. 다셀라이트는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아직 다안 보냈구나. It is suspicious that all these individual systems failed at the same time. Could it be a systematic failure? Or caused by someone? 누군가의 짓일까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숨겨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왜 교신이 끊겼는지 그렇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은 뭐 포스터 박사가 시킨 대로 그 위성도 띄우고 이것저것 좀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온도 맞출 거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아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